특별상은 DPA를 개최하고 주관하는 업체들에 의해 선정이 되었는데요. 국내 블록체인 산업을 진행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조직 또는 기관에 수여하는 상입니다. 또 올해 DPA 시상식이 1회차인 만큼 어떤 분이 이 상을 받게 될지 어떤 단체일지 저도 매우 궁금한데요. 자, 시상을 위해서 소니콘 CEO님 저희가 무대로 모셨고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특별상 수상자는 한국블록체인협 단체연합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한국블록체인협 단체연합회는 한국의 블록체인 관련 협회와 단체들이 모인 연합회입니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한국IoT블록체인기술연구조합, 고려대학교 암호화 화폐 연구센터, 동국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센터 등 한국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정식받은 4개의 협회와 2개의 연구센터가 동참해서 또 블록체인의 이슈를 논의하고 솔루션을 도출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수상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 오늘 첫 번째 특별한 이 상을 받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는 올해 3월 21일 날 만들어졌습니다 사실은 단체 옥상호를 만들지 말자고 생각했습니다마는 블록체인 단체들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정부와 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목소리를 좀 단일화 하자는 그런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상을 받으면서 굉장히 어깨가 무겁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저희 단체의 목적은 좀더 정부가 적극적으로 블록체인 산업을 활성화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올해도 그런 저희들의 활동이 크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아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와서 느낀 점은 굉장히 많은 분야에 다양한 분들이 블록체인 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매우 훈훈함을 느낍니다. 저희 단체는 앞서지 않고 여러분의 애로를 정부에 전달하고 시장의 여론을 조성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